시동을 끄고 엔진 오일을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30% 정도 확인되네요 듀얼 터보 엔진인 만큼 높은 압축비와 발열로 인한 엔진오일 소모는 피할 수 없나 봅니다 에어클리너 먼저 교체합니다 4기통 터보 E클래스와 비교하면 정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클리너는총 2개가 들어갑니다 오일필터를 제거합니다 신품 오링과 필터로 교체 및신유를 발라주고요 하우징을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마스크를 꼼꼼히 흠집을 방지하고요 언더커버를 탈 타고 엔진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입으로 보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하고요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합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2 e 4 0 0 쿠페에서 배출된 엔진오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쉘릭스 울트라 0W 40입니다 E400 쿠페의 엔진 오일 규격은 MB29.5로 해당 오일은 벤츠 공식 인증 오일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약 80% 정도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